A few moments later. 맞고 나왔습니다. 아, 아, 엄청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주사 맞는 거라서 좀 긴장했는데, 안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신만공입니다. 모더나 맞고 나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어, 막 딱히 아픈 것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살짝 정말 살짝 뻐근한 정도? 어, 이게 심리적인 탓인지 그냥 의식이 되는 정도만 거슬립니다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 와서 제가 정말 친한 대전 친구랑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짧게 갤러리아 백화점 갈 예정인데 일단은 늦어 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요. 늦었어 도군 한박이라는 곳에 친구랑 밥 먹으러 왔어요. 아 no. 어, 도군 한박이 아니라 도군 샤브요. 샤보. 도군 샤브라는 곳에 제가 잘못 도착했습니다. 친구를 지금 만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이거, 이걸로 먹기로 했어요. 이케이오이이 됐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난 떡이 응. 빨간 엄마 건거 봐. 팔아 안녕하세요. 신망콩입니다. 백신 맞은지 하루가 경과했어요. 생각보다 쭈빼기. 아픕니다. 제가 어제 조금 무리를 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아픈 건가? 팔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도만 올려도 여기가 엄청 땡겨요. 지금 근데 이것 때문에 뭐 두통이 온다거나 뭐 피곤하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여기만 아파요. 팔이 아프니까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야겠더라고요. 프랭크버거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기본 프랭크버거 단품 하나랑 더블 치즈버거 세트를 감자튀김은 치즈 올라가 있는 감자튀김으로 바꿨고 밀크쉐이크로 바꿨습니다. 음료도 빨리 먹어볼게요. 아, 그렇지. 어가 그러니까 지금 쌩얼이어서 좀. 이번는 리뷰 이벤트로 온 치킨 텐더 오, 이게 기본 프랭크 버거인가봐요 안에 그냥 패티, 소스, 토마토, 양상추 정도 이게 더블 치즈 버거 패티 두 장이랑 뭐 치즈도 두장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치즈 범벅 그리고 그냥 밀크 쉐이크 <웃음> 다음번에는 브이로그 먹방으로 찍을 게 아니라 그냥 먹방으로 찍어야겠어요 너무 먹는데? 듬뿍 <웃음> 먹으면서도 뭔가 칼을 찌는 느낌이에요. 배부르네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샤크 옳지 앉아봐 응. 저희샤크랑 클로징 멘트를 맛있네요 그리고 팔이 안 아플 줄 알았고 나를 너무 과신했다 백신 맞고는 그냥 하루 정도는 집에서 푹 쉬는 게그 당일날만이라도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요 지금 엄청 힘든 운동을 하고 다음날에 뭔가 몸을 움직였을 때 근육통 그런 느낌 있죠 네. 안녕